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자, 세팅을 마쳤고요. 전원을 인가를 하면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